안녕하세요. <놀람> <놀람> 먹는다. 얼른 먹어, 두부 먹어. 얼른 호라이가다 먹는다. 얼리 먹어, 어묵도... 어디를 자꾸 가? 호라이 먹는다. 얼른 먹어. 또 어디가 일로아 빨리 먹어. 호랑이 먹는다. 오랑이 아옹 한다 온다. 어다랑이먹다다얼다 온다. 온다. 온먹 온다. 온 먹어. 다얼다 먹어. 온랑이 먹어. 먹어. 오랑이 힘들어. 온랑이 힘들어.